누나는 젤리 음! 오렌지 냄새 나는데? 오렌지 젤리 냄새? 어? 이거 상어 모양 젤리! 그 냄새가 타! 어? 이거 촉감이 신기한데? <웃음> 어? 안에 딸기잼인가? 뭐지? 맛있다! 여기 안에 잼 같은데 들어있는데 쫀득쫀득하고 쉬어요 에우 너무 스윗트클어 대박! 이거 티톡젤리 빨간거랑 냄새 비슷한거 아니야? 아좀 아닌거 같은데? <웃음> 껍질에는 딸기 모양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거 체리맛 나왔네 나는 이거 티톡젤리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목소리> 맛있어! 조금 더 달달한 딸기맛? 음, 완전 부드러워 한 번에 삼킬 수 있어 그거 있잖아 이거 초록색깔 사과냄새인데? 이게 그 아까 전에 그 딸기보다 냄새가 더 진하네 <웃음> <웃음> <웃음> 이거 그 사과맛 마이츠 맛이 나는데? 응! <웃음> 음, 이거 사과맛 아이스크림 녹인거 같은데? 빨간색하고 초록색 먹어봤잖아 뭐가 더 맛있어 나는 빨강색 나는 초록색 강자 게임 젤리와와 왜? 오, 왜? 가루 레몬 레어 레몬 가고 레몬 레몬 레몬 레몬 신 레몬 냄새, 레몬 레몬 신가 난다고 레몬 레몬 레몬 레몬 신뢰가 난다고 레몬 냄새 레몬 가똑같은 레몬 레신기가다고 레몬 리냄신가다고 레몬 이거 딸기 신내나라 딸기 신내기는거 딸기 신거는거 보라. 딸기 신거 보라. 딸기 신는 거 보라. <웃음> 딸기 거 레몬 딸기 는그 보라. 딸기 이거 보라. 딸기 신그거기 어난 이거 레몬 가루 있잖아 어. 그만 음... 이제 소스 찍어서 먹어볼게요 음 이게 케첩인가? 이게 더 레몬 맛이 나더 시고 맛있어요 너무 oh 맛있어 와 엄청 시다 망고 젤리 맞지? 이게 일단 이렇게 네 개가 들었고요 냄새는 망고냄처 비슷해요. 설탕이 많이 늘었어요. 음, 안에는 이렇게 쫀득쫀득하면서 막 늘어나요, 이게. 음, 이거 완전 쫀득쫀득하네. 진짜 망고맛이랑 비슷하네. 근데 이거 근데 너무 달아서 맛이 없다. 난 달아서 맛있는데? 슈파칩스 사와초보! 여기 이렇게 파란 그림은 여기 파란색이 없고, 빨강색 주황색, 초록색 이렇게 12개가 들어있어요. 여기 초록색은 여기 없는 것고요. 총 지금 네 가지 색깔이 있고요. 총 열한 개예요. 내왜 언니 거는 열두 개지? 주황색부터 먹어볼게요. 오렌지 맛이고요. 냄새는 음, 마이쮸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맛은 오렌지 맛이지만 냄새는 복숭아 냄새가 나요. 이제 빨간색을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냄새가 딸기맛, 아니 딸기냄새인데 맛은 약간 체리맛? 그런게 나요 이게 냄새는 슈퍼주스 일반 그 냄새고요 맛은 일단 딸기 요거트 맛이에요 음, 네 맛있네 <웃음> 이제 노란색을 먹어볼게요 우와 이건 일단 냄새는 거의 먹어본 젤리 냄새고요 작은 테이프 그런 맛이에요. 이게 냄새가 바나나 냄새 나는데 먹어보니까 약간 파인애플 맛이 나요. 파인애플 너무 시자. 왜 이렇게 노란색이 왜 이렇게 신이야? <웃음> 이제 초록색을 먹어볼게요. 어? 이 냄새도 사과 냄새 나는데 맛도 사과 맛이에요. 맛은 사과 맛좀 맛이 나요. 이번엔 파란 네. 냄새는 솜사탕 냄새가 나는데 맛은 블루베리맛이 나요 블루베리맛 초로 이거 맛은 블루베리맛인데 냄새는 약간 연한 블루베리맛 야 노란색 침색 노란색, 노란색 청색 파란색 왜 이렇게 시냐 그럼 무슨 색이 제일 맛있었어? 초록! 파랑색너는 초록! 야광 스티 어? 이거 막대기 부분에 이렇게 핑... 뭔가 이렇게 액체같은게 들어있어요 어 근데 언니건는 진한데 왜내건는 연해? 그러네 어 그러네? 색깔이 다르다? 왜 색깔이 달라? 그리고 이거 자세히 보면 언니께 저밑에거는 연하고 이게 내꺼더 진하고 이건 냄새는? 어, 콜라냄새! 콜라냄새! 일단 먹어볼게요 우와! 이게 약간 탄산 없는 연한 콜라맛? 난 이거 소다 맛 나는데 소다 맛? 그래? 응, 나소도만 난다. 이거 사탕 막대기 이렇게, 이렇게 푸겼더니 이렇게 야광 됐어요. 어, 그러게. 어 진짜 됐다. 야광이다. 나도 해볼까? 잘안 됐는데? 네 해줄까? 됐다! 아, 그렇게 튀는 거야, 야광을? 응. 오, 신기한데. 어, 여기 약간 얘는 약간 파란색이네. 난 핑크색인데. 오, 어, 그러네. 어, 이렇게 점점 풀 푸르네. 색이 두 가지야. 어떤 거는 노란색도 있었어요. 와, 예쁘다. 우와. 펄! 얘거는 오렌지 맛이고 얘거는 라인맛인데 색깔이 음 똑같다 어? 그러게? 야 우리 오렌지 맛부터 먹어보자 둘째 냄새는 음 똑같은 거 같은데? 응? 음? 별로 안 예쁜데? 응! 음, 이제 아예 안 치고 아 이제 설탕 같아요 안 쳐요 맛이 없어요 그냥 맛없 맛이야? 오렌지 맛이 자 이번엔 라임 라임 어? 어? 얘네 똑같네 응. 음. 근데 이것보다 더 달달해요 너무 안셔요 이게 약간 겉에 시럽같은게 묻혀있어요 에? 이 맛이 똑같은 것 같지? 맛이 없어둘다 스마트 파피캔디 냄새는, 어, 초코냄새 나, 아, 초코냄새. 저는 아무 냄새도 안 나요. 나 아, 무슨 맛인지 알거 같아. 맛있어. 뭔가 이렇게 탕으로 그 그거 껍데기 있잖아요. 음. 그거 맛인데 음! 아, 그래? 그만그만그 그그 바삭한 그거 탕으로 껍데기. 응. 그 맛. 음. 어때? 네. 음, 아이번엔 가루만. 냄새는, 어, 초코, 민트 초코. 냄새가 난다고? 응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이건 와다닥에서 약간 터지면서 민트초코 초코맛이에요 와다닥에다가 초콜릿을 덮여놓은 느낌? 같이 먹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먹는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나는 초코맛이 강하지만 같이 먹는게 더 나은데 레이스 땡이 준비 시작 뱅 <목소리> 이게 빨리 넣기 대회였네 윤성 왜왜왜왜 그래 여러분 이거 <웃음> 엄청 쳐요 와우 마이 갓. 하지만 저는 식을 잘먹자한번더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색으로 갈색. 응? 할라분 맞는다. 어? 색깔별로 맛이 다른가? 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 으, 나 이거 안 먹을래 맛은 있는데 이신거는못 먹겠어 이게 파란색이랑 살구색 같은 게 있는데요 파란색이 더시고 맛이 달라요 이게 파란색은 블루베리 맛이고 이거 살구색은 한라봉 맛이 나요 약간 쓴 한라봉? 그런 맛일까? Baby!